이제가 되면은 이제품 써야 되거든요 네번 지금 거는 여기 있구나. 참. 아 핸드폰 거의 코에 박는게되겠 <웃음> 아, 뭐, 왜 이렇게 겠하지 아. 어. 어나 <목소리도> 아, 아 시원하다. 이잠시 네, 네. 우리 인사이 알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다씻겨주요 어, 어머, 어머. 아무도 <웃음> <진짜 잘하는 웃음> <거 웃음> <나도> 모르고 <웃음> 있었어. <웃음> 아, 지금? 아무도 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지금? 잘안 쓴다 <레오> 그냥 가볍게 팔짝 끼신 이상에 기분 중게해요에러비어 괜찮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하, 아하. 10분 신고하실게요 10분 쉬어요? 아이패드 어디있어. 아이패드 어이어 니가 갖고 있어? 나원지다 아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온열 스포츠 리커버리 브랜드 핫서핑과 함께하게 된 배우 이지영입니다. 알파에게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믿어보시고 딱 10분만 투자해보십시오 안녕 <목소리> 안녕 <목소리> <목소리>